거짓말의 거짓말을 낳는 남편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때문에 저는 매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수 많은 빚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그 돈으로 주식을 해서 다 날렸다고 합니다.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런 대기를 넘긴 신혼입니다 저희는 선으로 만나긴 했으나 소개해 주신 분의 고의적 거짓말이 결혼날 잡고 들통이나 저희 집 반대를 극복하고 힘들게 결혼했죠. 결혼 전전 전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남편은 창원에서 있었습니다. 장거리 커플이었습니다. 1년여간의 연애기간을 정리하고 결혼을 하면서 제가 회사를 퇴직하고 남편이 있는 창원에 내려와서 지내게 되었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댁이 형편이 저희 집에 비해 많이 기우는 편이라 집을 사면서도 대출 1억에 남편 돈 5천, 저희 집 4천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시댁에선 이렇게 집 사는 건 찬성하셨으면서도 공동명의는 안 된다 우기셔서또한번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결국엔 집값은 저렇게 다하고 예단도 섭섭지 않게 다 챙겨드리고 상은 현금으로 하라셔서 상값까지 다 챙겨드리고 어렵게 어렵게 공동명의로 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했나 후회가 따를 나름입니다. 저는 몰래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결혼하면서 그 안정적인 회사 그만두고 친구 하나 없는 창원까지 내려와 하루 종일 멍하게 시간 보내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신랑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신랑은 무뚝뚝한 성격의 스킨십, 애정표현 없고 퇴근하면 저녁 먹고 꾸벅꾸벅 졸기 바쁘고 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참 된 신혼이라고 하는데 관계는 일주일에 한 번이 고작 그것도 최근에는 한 열흘 동안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도 원만치 못한데 여태까지 제게 속여왔던 빚이 들통이 났네요. 안 그래도 코시국에 불안했던 전 결혼하기 앞서 수차례 물었었죠. 집 사면서 받은 대출 말고는 다른 대출은 없냐고 절대 없다던 사람이 우연히 제게 마이너스 통장을 들키고는 미안하다 합니다. 코로나 터지고 주식이 폭락해서 기회다 싶어 대출을 7천만원 했었다 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해서 다 날리고 천 가려 남았다 합니다. 머리를 정말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지럽고 어찌해야 할지 너무 까마득해 심호에게만 알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결혼 전에 본인 아들이 친사고이니 본인들이 해결 하겠다. 본인들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니 매달 조금씩 상환하겠다 합니다. 하지만 주식천가량 남은 것 정리해서 시모에게 대출 정리하라고 보내줬더니 그 천만원도 500만원만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어디다 쓰셨는지 물어도 답도 말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본인에게 다 넘기고 저희는 잊으랍니다. 올해 5월이면 도련님도 결혼을 해서 그 나머지 갚지 않은 돈으로 도련님 결혼 준비에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아무도 못 믿겠고 저만 힘들어집니다. 이런 남편, 시어머님을 믿고 살아도 될지 남편은 사람이 너무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여 이런 거짓말할 사람인지는 꿈도 못 꿨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들었던 말은 이렇습니다. 제 남편이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여 거짓말 못할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사정은 다 썩어 들어가지만 겉으론 번지르르하게 포장 잘하는 성격이라고 그 사람이 착해 보이는 것은 함정이라면서 이혼하라 합니다. 그것만이 제가 살 길이라 합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믿진 않습니다만 무척 갈등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의 새로운 거짓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1500만원의 대출을 모르게 더 받아 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친구한테도 500만원을 빌려서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한테 빌린 500만원은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빌려서 해결하려 했다고 딱잡았대더라고요 저는 남편 믿지 못하고 이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데 자신이 사정이 너무 답답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결혼 전엔 비교적 부유하게 자라 이런 어려움 한 없이 제가 사고 싶은 것다 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선택하고 결혼을 결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괜히 일찍한 혼인신고가 후회되고 지금이라도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할지 정말 시부모님과 남편 한번더 믿고 살아야 할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이라도 남편이랑 별거라도 하면서 인정하게 생각해봐야 할지 마음 같아선 시어머님에게 그 대출 전부 시부명의로 옮겨달라고 그럼 있겠다 말하고 싶네요. 결혼 전 고의적 거짓말에서부터 바로잡고 싶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심정에 도움 청해요.